화투 네, 자1 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 그1 번은 그 문제 뭐쭉보면 알겠지만 별거 없죠 뭐. 이 어? 그 수소 결합과 물의 성질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소 결합을 하니까 물 분자 사이에 힘이 세져가지고 분자간의 힘이 세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 끓는점이 높아, 막 기화열이 커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런 성질들 중에서 둥근 모양으로 맺힌대 동그랗게. 동그랗게 배친다는 건 자기들끼리 세게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다는 것이 어, 세다는 의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거와 관계된 게 바로 뭐, 표면을 잡아당기는 표면 장력이 세다. 이렇게 참으면 되죠, 뭐. 아이 뭐, 길게 설명할 게 없네요, 뭐, 일반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네, 다음에 두 번째 2번 들어갈게요. 2번. 네, 2번 문제는 이제 반응 엔탈피의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 엔탈피 같은 경우는 어, 절대 값은 모르지. 뭐이 녀석의 애초, 절대, 이 녀석 엔탈피의 절대 값은 알 수가 없고, 올리 할수 있는 건 델타 값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이 델타 값은 나중거에서처음거 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A부터 보면, 이 델타 H 반응 엔탈피는 나중거 생성물. Y하고 Z의 엔탈피 합에서 X의 엔탈피를 뺀 값이다가 이건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잘 봐야 돼. 생성물 합인 거야, 알겠지? 이걸. 생성물 합에서 반응물 합을 뺀 거. 다음에 두 번째 B, 그럼 A는 자, 이거 어떤 반응이냐면 흡열반응이라있 했거든. 그럼 본인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반응이잖아, 그치지 엔탈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작다는 틀린 거고.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역반응이 되면 보통 우리가 엔탈피는 정반응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역반응의 경우는 그렇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바뀌는 것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어, A다, 그렇죠? 엔탈피는 마이너스 A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뭐 A하고 C인 거지, 답 3번. 됐죠? 예. 또 넘어갑니다. 음. 예, 다음 요 3번 문제는 화학 결정의 종류. 그러니까 이게 금속인지 이온인지 분자인지 원자인지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가장 많이 묻는 건 화원 수준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많이 묻고, 화투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야. 즉 녹는점, 끓는점 이게 들어가요. 자, 여기서는 좀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문제 좀 풀고 갈게. 그, 금속 인간은 A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구리밖에 없으니까 금속은, 그렇지, A가 구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NaCl이니까 N은 H2O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BC, AB를 금방 구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거 이온 결정이지? 따라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예스, yes, 저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맞는 거야. 그다음에 애 금속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친절하게 상태까지 다 써준 거야. 고체금속은 예전기전도성이 당연히 있고. 이것은 조금 주의하세요.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뭘 주의하냐 하면 이게 뭘 노린 거냐면 H2O. 우리가 맨 앞에 배울 때 H2O는 수소결합을 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배우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아, H2O는 수소결합을 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겁나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응? 근데 이게 아무리 높다고 해도, 분자잖아, 분자. 그치?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외에 금속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 결정에 비할 바가 못 돼. 물은 수소결합해서 분자가 냄이 아주 센 편이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녀석의 녹는 점이 그래도 영도씨잖아 끓는 점은 어떻게 돼? 100도씨.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막 3,000도가 넘어가버린다니까. 이 갭이 아주 커. 그러니까 물이 수소 결합을 해서 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 중에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다 하지만 애보다는 무조건 낮은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이 없을까 봐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이 좀 종종 있거든. 그래서 이걸 낸 거지. 그래서 물이 딴 놈도 아니야. 그냥 물이야, 물. 오케이? 그 수소결합하는 물이 NaCl보다 오케이. 높을 리는 없지. 그래서 무조건 yes. 낫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예. 그래서 3번은 기니디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좀 알아놓으시고 알겠죠? 예. 다음 4번 갑니다. 4번. 마이, 첫 페이지 쭉 갈리죠? 1, 2페이지 뭐 그냥 쉽죠? 이번에 하트는. 아 4번은 네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에서 끓는 점 나왔잖아. 그치? 요거 바로 뭐 묻는 거지? 분자간의 힘. 분자 간의 힘에 뭐가 있어? 분산력.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임으로 쌍극자가 있느냐? 좀큰 좀 플러스 알파 임으로 수소결합이 있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돼. 참고로 기준 끓는 점이 같은 말로 뭐지? 예, 분자 간의 힘. 따라서 기준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 간의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전부 다 분산력은 있으니까, 우리가 쌍극자가 있냐, 수소결합이 있냐만 따져주면 되는데, 수소결합은 OH, NH, HF만 보면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은 수소결합이 있고, 다음에 이 둘은, 어, 둘다 무극성 분자니까 분산력만 있고, HCL은 쌍극자 의미 하나도 추가가 되는 것이 뭐.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높아요?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기억, CH4 분자 사이에는 어 무국성 분자니까 쌍극자의이 없는 거고 HF에는 수소결합이 당연히 있고 이 A하고 마이너스 161, 이두 가지 비교하라는 거죠. 분산력밖에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지. 그래서 분자량이 두배니까음 끓는 점도 A가 161보다 높은 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1보다 작지 않다는 거죠. 땡.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분자 간의 힘, 기본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걸.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예, 어, 요 5번 같은 경우는, 용액의 농도 기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몰랄 농도 좀 빨리, 빨리 좀 처리해 줄수 있으면 좋고, 몰농도와 퍼센트 등에서도 용질의 양을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가 여기에서의 관건인 거야. 기본 계산은 다 한다는 가정하에. 어, 자, 우리 뭐, 용질의 양문저 한번 써볼까? 6%인데 100g이야. 그럼 용질 몇 g 있어? 6g 있는 거지. 아, 친절하게 한글로. 용질은 6g. 그죠 그럼 여기에 물은 몇 g이 있죠? 그럼 전체 100g 중에서 용질이 6g이니까 물은 yes, 96g이 있는 거죠. 뭐. 됐죠? 응. 참고로 이 녀석 분자량이 60이니까 몇 몰이 있는 거야? 예, 0.1 몰이 있는 겁니다. 0.1 몰. 자, 여기에 물만 집어넣었거든. 그럼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용질의 양은 똑같이 6g인 거야. 0, 얼마? 예, 0.1몰 있는 거야. 0.1몰.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1몰날 농도네요. 야, 1몰날 농도는 이 녀석이 1몰 있으면 물이 몇 건? 물이 몇 g 있다고? 1,000g. 1몰이면 물이 1,000g. 그런데 얘는 0.1몰이니까 물은 몇 g? 예, 100g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개 합친 값이 용액의 전체 질량인 거야. 그래서 100 더하기 X가 106이니까 X는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둘 중에 하나겠네, 그렇지? 다음에 이 녀석의 몰농도 구하는 거잖아.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용액의 질량 나왔으니까 밀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니까 D분의 100미리 되는 거지. 뭐. 따라서 D분의 100미리에 0.1몰 있는 거야. 그럼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응. 이것분에이거 이것 곱하기 1000 해도 되고 어, 이 녀석이 1000미리 될때 1 0 0 0 m l 일때 몰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1 0 0 0 m l 면몇배 시켜야 되지? 10d배 시키면 되죠. 따라서 여기 몰수에도 몇 배? 10d배를 곱하면 되는 것이. 따라서 얼마? 예, D 나오네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롱도는 D. 됐죠? 예, 이제 6번 넘어갑니다. 뭐 기본 계산이니까. 게 물론 그 계산 쪽은 화원도 마찬가지지만 화투도 그래 기본 계산은 좀 충실히 잘해 놓으셔야 돼. 그 계산에서 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은어 화투든 화원이든 어 문제 푸는 데좀 날개를 달죠. 이런 계산에 있어서 차분히 한다고 하나하나 하는 경우는 아마 다른 것들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다른 거뭘 보지? 하여튼 모르겠다. 6번 각게 6번은 증기압력과 끓는 점 묻는 건데 증기압력에 영향을 끼치는 건첫 번째 종류.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온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높아. 그런데 애는 통상적으로 증기압력은 그래프 문 그림도 꽤 있는데 애는 그걸 표로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표로 나온 건 예, 그래프 그리세요, 대충. 온도하고 그다음에 증기압력 딱 해서. 됐죠? 자, 그러면 외부압력이 100일 때 끓는 점 나왔네. 어. 이게 30, 35도에서 끓는다는 건이 녀석의 증기 압력이 100이라는 거지. 이게 52도에서 끓는다는 건 B의 증기 압력도 100이라는 거죠. 그렇지? 끓을 때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으니까. 따라서 온도를 쓸 보니까 이 녀석이 이어이 어, 이 녀석이 온도가 좀더 높아. 따라서 끓는점이 더 높은 A가 B가 되는고 거 이게 A 되는 것이 고 뭐. 그래서 A, B 찾아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60도 C에서의 증기압을 비교하라고 해서. 온도가 같을 때 증기압, 누가 더 높아? 그렇지, A가 B보다 높죠.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너, 너, 너, 여기에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증기압이 350인 온도 물은 거예요. 증기압이 350으로 일정할 때 그럼 그때 온도, 음. 이때 온도, 요두개 비교하라는 거지. 그럼 이때 온도는 누가 더 커? 예. B가 더 크잖아. 따라서 A가 크고 B가 큰거 어디 갔냐? 예, 3번, 여기 있네요. 그렇지? 예,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증기압력만 많이 물어봤는데, 요두 번째 것도 있네. 증기압력을 같이 맞췄을 때 온도는 음, B가 더 높죠, 뭐 그렇죠?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은 A가 더 크고. 첫 페이지는 긴만 후딱 넘어갔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음. 화투가 보통 그래요. 한 10번대 초반까지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그 빨리 문제 풀수 있도록 해 놔. 왜냐하면 후반부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 배치도 그런 식으로 안배를 좀해 놓죠. 7번은요. 실린더에 A가 들어 있는 상태. 음. 그리고 평영형이 어, 아니죠. 그래서 A가 들어 있는데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감 나온 거야. 즉 이거는 뭐 기체 운동 해석하는 거잖아. 즉 PV는 nRT 살수 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쌤이 이야기했었지만 PV는 NRT에서 정말 중요한 거, 문제 풀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몰수. PV는 NRT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문제 풀 때에는 기체는 보이지가 않잖아. 근데 그거를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 가지고 몇 몰인지 알수 있다는 게 PV는 NRT식의 아주 중요한 묘미 중 하나인 거지. 따라서 이런 기체 파트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몰수는 얼마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달리는 거야. 그리고 기체 상수 R이 안 나왔으니까 실제로 구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R은 지워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걸 보니까 문자가 왔다, 더럽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온도도 T1, T2인데 그냥 온도가 몇 배냐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실전 문제 풀 때에는 그렇죠. 문자 처리 좀 해놓자고. T1은 1로 돋버릴게. 그리고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돋버리자고. 그럼 이 녀석의 몰수는 PV 나누기 T니까 P 곱하기 V 나누기 T하면 1 나오는 거지. 이 과정에서 전부 다 기체를 더 넣은 건 없거든. 따라서 여기도 a는 1몰 있고 여기도 a가 1몰 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온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 몰수는 1인데 pv 나누기 t가 1 나와야 돼. 그러면 p는 1이죠. v는 2죠. 나누기 t2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t2는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야. 아, t2는 t1의 2배구나. 이게 맞는 거죠. 어, 이 거꾸로구나. 틀렸지. t2가 두배가 돼야 되지, 그렇지? 그다음에 압력을 변화시켰거든. 온도는 똑같이 이야 그러면 압력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거든. 그런데 몰수는 그대로 대입할게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2. 그럼 압력이 얼마가 나와? 2기압 떨어지죠. 원래 1기압인데 추를 두개 올렸더니 전체가 2기압돼 버렸어. 따라서 추두개의 압력은 몇 기압? 1기압이다. 추 하나는 0.5기압 되는 거지 뭐. B형, A의 압력은 외부 압력하고 똑같죠. 어? 따라서 다는 2기압, 가는 1기압이니까 다가 가의서두배가 맞는 거고 그럼 온도는 똑같이 t 2이로 유지를 했어. 근데 2, 추한 개를 제거했대. 그때 부피 계산하라고. 그럼 요 식에서 부피는 식이 어떻게 돼, 부피는? 아, 아, 아 어떻게 되니? 아, 몰수, 온도, P 이러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압력은 추 하나 제거했으니까 1.5기압 될 거고 몰수는 여전히 1개고 온도는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얼마? 3분의 4리터가 떨어지죠. 2분의 3리터가 아닌 것이 맞. 그렇지? 그렇죠? 그럼 답은 네, 예. ㄴ 하나만 맞네요. 아, 뭐 계산 뭐 틀린 거 없으면 맞겠지. 뭐.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예? 아. 자, 예, 8번. 왔다, 벌써 8번이야. 어, 8번은 문제 쓱 보면 알겠지만, 예, 묽은 용액에 성질 묻는 거지. 거기에서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내림과 관계되어 있는 거는, 예, 몰분율. 용질의 물분율 다음에 온도 변화. 음,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과 관계되어 있는 건 몰랄 농도. 음, 그래서 이제 실험을 쓱 보니까, 어, X, 물 100g, 물 100g, 물의 양은 똑같이 맞춰놓은 거야. 대신에 X하고 Y를 질량만 같이 했지. 같은 질량 넣었으면 대다수 묻는 것이, 몰수를 비교해서 분자량을 묻게 돼 있어. 그래서 일부러 같은 질량 넣어주는 거야. 그럼 몰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가벼운 녀석인 거야. 자, 그래서 x, y 준비했고 다음에 증기압을 측정을 하고 끓는 점을 다 측정을 해서 증기압력 변화와 끓는 점 변화를 봤거든? 그런데 어 증기압력이 x가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끓는 점도 어 x가 더 많이 올라갔어. 이유는 뭐야? 이게 더 진하기 때문에 그래. 참고로 TV는 K 곱하기 몰랄농도인데 몰랄농도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죠. 그런데 둘다 똑같이 물이니까 K는 지워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물 100g, 물 100g으로 애도 같잖아, 그렇지?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큰 녀석이 몰수가 큰 거야. 그럼 온도 변화는 X가 Y보다 크잖아. 따라서 몰수는 X가 더 많아. 그런데 질량이 같더래. 그러면 분자량은 누가 더큰 거지? Y가 더큰 거지, 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야 돼. 아, 따라서 몰수는 x가 y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량은 어, 가벼운 녀석이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x보다 y가 분자량이 더 크다까지 뽑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수용액의 증기압 내림이 클수록 크죠. 끓는점은 높다. 증기압력 내림이 클수록 더 진하다는 얘기니까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갔다, 들어가 있다 이 뜻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기억은 적절한 게 맞고 뭐이 실험 결과 유배되지가 않잖아. 다음에 두 번째, 화학식량은 x가 y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맞죠? 다 틀렸죠. y가 더 커야지. 그래서 ㄴ은 땡. 다음에 이건 x e w w가 아니고 e w 넣은 거야. 두배더 많이 넣은 거지. 그럼 몰수가 두 배거든. 그런데 델타 p는 이거 묻는 거예요. 델타 p는 원래 p 제로 곱하기 몰 분율인데 몰 분율에는 물의 몰수, 다음에 용질 x의 몰수, 분의 용질 x의 몰수잖아. 밑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따라서 W가 아니고 EW로 이걸 두배 했다 쳐서 해도 밑에 이 녀석도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값 전체는 두 배보다 조금 안 되는 거지. 그 결과 델타 P도 어떻게 돼?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W그램 넣었을 땐 A인데 EW그램을 넣으면 EA가 조금 안 되는 거지. 따라서 EA보다 크다가 아니고 뭐, 작다가 되는 거야. 전통적으로 많이 묻는 것중 하나죠. 이 분모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잊지 말 것. 참고로 몰분 몰랄 농도는 분자에만 용질에 몰수 있기 때문에 두 배를 넣으면 정확하게 델타 t는 두 배가 돼버려. N은 EC가 돼 버려. 그래서 얘는 e c 가 돼. 근데 얘는 e a 가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다음. 예. 네. 9번 넘어갑니다. 9번은 9번은 예, 네, 상평형이죠. 그 상평형 그래프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압력이라서 어떤 게좀더 안정하냐? 그거 묻는 거니까. 질문은 뭐냐 하면 T1에서 고정 장치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상이 이제 평형이래. 세 가지가 다 안정하다는 거. 그럼 세 가지 상이 다 있는 거 바로 뭐? 삼중점. 아, 그럼 현재 온도 T1은 음, 삼중점에서 온도. 그리고 이때 압력이 바로 뭐 P1이라는 거죠, 아마. 됐죠? 바로 요 상태니까. 그럼 T1이 T2보다 크네요.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참고로 대기압은 p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아 h2o 기체의 압력은 p1이냐 했죠. 음 맞죠. 여기서 이 압력은 기체 압력에 의하는 거야. 뭐 고체나 그거 묻는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 여기 기체의 압력 요 압력 그렇지? 따라서 H2O 기체의 압력은 P1이 맞는 거고 고정장치를 풀어버렸어. 고정장치를 풀면 압력은 뭘로 바뀌어? P2로 바뀌게 되지. 외부 압력과 같아지니까. 그래서 압력은 P2가 쫙 돼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온도는 똑같이 T1으로 가만히 뒀어. 그러면 요 녀석과 만나는 요 지점이 평형점이 되는 거고 아 어떤 상태가 안정하지? 액체가 안정. 따라서 안정한 상은 한가지이다가 맞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고정장치를 풀고 대기압 피트로 했을 때 온도가 T2래. 그럼 바로 요 포인트가 되잖아. 고체하고 액체가 딱 만나는 지점이라고 점선으로 딱 예쁘게 해놨네. 그러면 이때 안정한 상은 예, 두 가지. 누구? 고체하고 액체.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안정한 상이다. 9번 문제는 기니디 다맞고 그냥 상표형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냐. 딱그 정도 수준에서 묻는 거예요 대체. 응, 다음 넘어갑니다. 아... 10번은요, 완충용액에 대한 거죠. 전전교과서에서는 있었는데, 이전교과서에서는 안 다뤘고, 이번에 다시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중화반응 쪽 파트할 때 항상 우리가 풀었던,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가 바뀌어서 새로 이 나왔다고 쳐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결국 완충용액에서 액성은, 오케이, 염의 액성은, 그렇지, 강산강염기에서 나오는 이온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지. 왜? 물을 가수분해 안 하니까. K값이 커서. 문제는 약산약연기인 거야. 따라서 대표적인 강연기 뭐 있어? 칼카나. 칼카나만 알아쳐려서 앞에 세 가지 칼카나. 따라서 너 신경 안 써도 돼. 너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수분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성이래. 그 얘기는 뭐지? 너도 가수분해 안 한다고. 따라서 이 X도 뭐? 강산 또는 강염기에서 나온 거. 음이온이니까 강산이겠다, 그렇지? 따라서 X는 강산에서 나온 음이온이다. 그래서 기억 보기 HX는 강산이다가 맞는 거고. 그럼 다음에 두 번째, 플로우린. 우리가 강산 대표적으로 뭐 있어? HCL, 염산, 황산, 질산이잖아, 그렇지? 그 외에 브로민산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거기에서 플로우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약산이거든. 그럼 이 녀석이 물을 가수분해하는 거지. 원리는 F-가 물 만났을 때 수소이온을 지가 뺏어와서 HF하고 OH- 그래서 염기성을 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후다닥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강염기잖아. 강염기 더하기 약산은 염기성. 다시 한번더 따는 걸로. 그럼 약염기 더하기 강산은 약산성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강염기에 약산 넣었으니까 아 너는 염기성 이렇게 따져줬자고. 그래서 니 염기성이기 때문에 pH는 7보다 크죠. 요거주어졌잖아 25도 C에서 이 값이라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중성 1대 7이니까. 그럼 세 번째 단은 X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이거 물속에 넣으면 두 개가 1대 1로 존재하거든,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신경 써야지. 암모니아, 암모늄이잖아. 대표적인 약염기 중 하나니까. 그럼 지가 물하고 반응해서 개수가 주는 거야. 1대1이 아니고 애가 좀 추는 거지. 따라서 X-가 애보다 많다는 것을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음. 응. 따라서, 어, 요 값도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키니드입니다. 뭐, 이게 뭐 어렵지 않죠?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개념적인 것만 물어본 거니까. 강산의 염이 가수분해하냐? 약산의 염은 가수분해하냐? 그런 것들 묻는 거야. 대체? 아, 그리고 염의 액성 정도. 이제 다 11번에서 아, 11번 풀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11번.